Oh, oh, o oh, o oh, oh. oh, oh. oh. oh. 막 사탕 물고 를해지 않아? 아닌데요. 아니야? 아, 이니안 해봤어. 유니 어, 안 해봤어. 나도 안 해봤어. 이비요료, 이비요료, 이비요료. 약간 이런 집업에 오. 아니야. 너 오늘 너무 멋 뿌렸어. 너그 위에 거 벗길 거야. 응. No. 그... 왜? <웃음> 팔뚝이 덜렀어? 오늘도 레전드 선생님이 오시나요? 오늘은 그냥 레전드 선생님이 아니고 세계 챔피언 세계? 세챔세챔나주세요나주세요 t 미치세요? 저7 2이 네, 안녕하세요 WBA 슈퍼페더급 세계챔피언 최현미입니다. 저는 현재 13년 예 세계챔피언 타이틀을 지키고 있고요. 와, 그리고 제가 복싱 지금 시작한지 21년 차인데요 네, 21년 무패입니다. 네. 진짜요? 누구한테도 접은 적이 없어요? 네, 접은 적이 없습니다. What? 오늘 그 혹시 이렇게 얼굴 때릴 때 저는 네. 주로 하관 예, 위주로 때려주실래요? 아, 이마는 네. 제가 지방을 <웃음> 넣어가지고 지방이 꺼지면 안 되니까 좀 하관 네. 위주로 네, 알겠습니다. 어디 아, 뭐.. 아, 다다 뭐...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아,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웃음> 복싱 하고 하려고 온거 맞죠 근데 오늘 그래도 오늘 제가 제일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랑 딱 복싱 네 맞아요. 그 시즌 지금 제가 제 시즌 때 모습 그대로 하고 계시고요. 살짝 비시즌 그리고 저. 저등학교 아, <웃음> 네, 그럼 준비 되셨어요? 네네 선생님. 아저 너무 좋아. <웃음> 시향저요 진지하게 <웃음>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여기서 왼쪽 다리를 수직으로 걸음 한 발짝만 이렇게 나가주실게요 걸을 때 걸음, 버폭 그렇게 크게 걸어요? 그거폭으로 한번 걸어보실래요? <웃음> <웃음> 이 상태에서 살짝 45도 대각선으로 몸을 살짝 틀어주실게요 다리도 같이요? 네, 같이요 여기서 오른쪽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실게요 무릎을 살짝 다운시켜주시면 바운스 위로 바운스 가벼워가지고 티가 안나 <웃음> 오른쪽 손을 어. 오른쪽 턱 밑에다가 가져다 붙일게요 턱 옆에 왼손을 왼쪽 눈썹 높이 딱 90도 각도로 갖다 놓을게요 내 몸을 최대한 감싸고 오, 너. 진짜 좋아요 어. 아 거울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렇게? 거울 보세요, 보세요. 그래서 복싱하면 음. 살짝 퍼스가 느껴지는 게그 정말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살짝 턱을 내리고 위로 올려다보는 거예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네. 와 진짜 어깨 만들어주신 거죠? 와, 어깨 넓이. 어깨 넓이. 어깨가 너무하네요. 네. 이 상태에서, 앞으로, 하나. 오? 하나. 둘. 이게 제가 빨리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음. 이게 스텝 세탭 하나예요? 스텝이 네. 많아요? 이거예요. 이건만 아, 하면 돼요. 돼요. 이게 되면 다할수 있어요. 자, 이제, 복싱을 배웠으면, 잽. 원투잽 그 왼쪽 눈 높이를 쭉 뻗어주실게요 이게 원이고요 크로스하면서 돌아갈 거예요 근데 뒷발 뒤꿈치 같이 돌아갈게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얘를 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 뒤꿈치가 안 돌아가서요 이게 원. 팔다리 다써아지니까 이제 얘가 제일 힘들 때가 된 거예요 에 머리가 안 돌아가 지금 너무 넓어서 그래 얘 이렇게 걷는 애예요 아길좀 갑시다 아, 길좀 갑시다 <웃음> 오 맞아요 맞아요 사 아니 교진 씨 됐어, 됐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그 자르는 때가 아니야 사실 30, 원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한 분씩 잡아드릴게요 네. 딴짓하란 얘기 아니 이거 보세요 네네네 네. 네, 네. 선생님 <웃음> <웃음> 저저 때린다 생각하고 해볼게요 원또이단에 다시 원또 내밀고 가만히 있으면 하루 가져와야 돼요? 예. 다시, 원, 투, 빵.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다시, 원, 투.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원, 투, 바로 와야 돼요. 따, 당. 우와! 아, 안 보여줬어요. 다시, 빵. 다시, 따, 당. 다시, 따, 당. 괜찮아요? 네. 예. 됐어요. <웃음> 너무 쫄았어요, 저 지금. 아,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웃음> 뛰면서. 자, 원, 투. 원, 투. <웃음> 네. <웃음> 원투! 근데 지금 주먹이 다 가슴에 와 있죠? 방금 전에 이렇게 있으면 저랑 같이 원투 칠게요 원한번 쳐봐요 원 어. 뒤지기 싫으면 원투 원투 쳐볼게요 원, 투, 원투 원투 두번 치면 돼요 시작 원투 원투 이렇게? 아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 지금 맞고 있는 건 나인데 <웃음> 주먹이 안보여서 아까 선생님 주먹이 이제 네, 줄게요 이제 스텝부터 원투! 뭐가 달라져요? <웃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감 자, 복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 응, 응. 뛰어자원원투 그렇죠 다시 원투그렇빠방 다시 스텝 원투그렇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 하나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우 자세들 와. 아나 보람 있네 <웃음> 여러분들 이제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이제 링에서 한번 해보는 게또여러분들께서또 <웃음> 세계 챔피언은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오오 오! 아 맞아 어 공놓 <웃음> 지금 이겼어요, 저를. <웃음> 내가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얼굴 진짜 때려도 돼요? <웃음> 아, 때려요. <웃음> 진짜 때려도 돼요? 이러면못때 <웃음> 파이팅! 어, 뭐야? 오. 오. 이거 네 하는 게잘 어울려. <웃음> 얼굴 진짜 떼면 돼요? 음. 15초 나왔어요운거배운거배운거오오아 <축 hyper music> <Blessed> 이제 스파링을 하실 거잖아요? 네. 항상 복싱은 뒤에 코치님들이 해주시잖요 가서 올려! 가서 올려! 이게게 그걸 제가 오늘 해드릴게요. 맞아, 맞아. 저는 이두 매치가 너무 기대가 있어요. 근데 저불량이해랑 하면 좀힘 빠지고 그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 <웃음> 언니 근데 제가 언니 이길 수도 있잖아요. 아 너무 좋다. 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인사! 잘해. 네, 코너로 가시고 자, 1분 동안 가겠습니다. 자, 파이트물치 가자! 우! 밀치아손 올려, 손 올려, 손 올려! 자, 잽, 잽, 잽, 잽. 라이트 마이너스니까 잽으로 고려해 볼게요. 잽! 자, 밀치 씨! 스텝, 스텝, 스텝! 턱, 가도 돌려요 가도 올려요. 못 맞추겠어. 물을! 물손 올려, 손 올려, 손 올려! Wait, stop, stop. Ah, oh. right, oh, i t o u t you. h s t o p Stop! o u r e s r t o 멜찌야 잘했어 멜찌 잘했어 멜찌 잘했어 지옥에서 돌아왔다 <웃음> 개그인이야 응? 저랑 1분 동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머릿속으로 내가 얼마만큼 뛰었는지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긴 지금 체력이 <웃음> 저랑 한번 하고 갈래요 그럼?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웃음> 파이팅! 아 진짜 와. 오! 오! 오! 아. 오. 오. 오. <목소리> 어, 풀렸다, 잠깐 <웃음> 저잘 풀려. 아, 나눈이 반땡이 될것 같아. 아, 어 언니 해도 되죠? 어. <웃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맞다. 오! 오! 오! 오! 공격할 때턱 조심하시게 턱 숙이고 들어가요. 오오 오. 안 된다. 아, 나 너무 훈훈하다. 일분 너무 잘해. 턱 세퍼서 돌때버람 씨는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라고. 실시간은 지금 안 되죠. 지쳤으니까. 오. 오. 와. 와. 오, 오. 빨리 허구. 자 마지막 인사 부겠습니다 아, 아, 이번 스파링의 결과는 이번 엔 무승부할게요. 왜 무승부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뜸 씨가 공격 할수 있는 그 찬스는 굉장히 많았으나 종타가 굉장히 좋았어요. 둘 중에 누가 하나가 못했다가 아니라 전 장점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오늘 하루 배워가지고 이 위에서 2분 동안 오. 너무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고요. 그 부분에서 두분다 일단 높은 점수를 드렸고 두 분이 제가 무승부를 드렸습니다 오. 저기요! 저기요! 여기서 자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보람이 어땠어? <웃음> 너좀 참해졌다? <웃음> <웃음> 말이 안 참었어 <참아졌어. 웃음> 다시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자꾸 <웃음> <웃음> <또> 지옥에서 나타나 근데 <웃음> 네. 멸치님이 의외로 너무 잘 따라가지고 스파링할 때 진짜 빛나지 않았나요? <웃음> 아! 이러시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때리고 아, 다때리고 아, 아, 소리 야. 질러 내가. 저희 운영딱 음. 하나였어요. 음. 언니를 한 대라고 아,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선수님 유튜브 채널 홍보랑 또 오늘 어땠는지 소감 깔끔하게 말씀해주세요. 아 네, 음. 저는 지금 패서프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바빠서 말씀드리면, 프로페서라는 뜻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패서 프로는 정말 재밌다고 만든 네. 이름이고, 혹시 복싱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채널 한번 오셔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이링 위에서 마지막 스파링이 최고였어요, 저는. 제가, 예, 챔피언으로서 장담할게요. 한 시간 반 안에 이런 거못 나와요. 우리 네시 합이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진짜 진짜요. 너무 잘 따라와 주셨어, 나 오늘 너무 뿌듯해. 오늘 세명에 공통된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어. <웃음> <웃음> 또 올게요. 여기 또 오자고. 뭐. 네또 뵙겠습니다. 아유. 정신이 이제 홍미해서 빨리 좀 카메라에 야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웃음> <웃음> 와 마지막 되게 상큼하다.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네 선생님. <웃음>